<웃음> <웃음> 끝나고 하고 싶은 일을 딱히 뭐 정해놓지 않았는데 집에서 가족들 보고 싶은 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냥 공개를 해요 아니야. <웃음> 너너 나한테 와라 <웃음> 화어 보이스 박지현이 낚시터에서 만난 누군가의 연모습이 담긴 자신의 휴대폰 배경화면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미스터 트로트 경연이 끝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답했습니다 끝나고 하고 싶은 일을 딱히 뭐 정해놓지 않았는데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. 아, 음식도 맛있게 해서 먹고 잠도 자고 집에서 가족들 보고 싶은 게 제일 큰것 같아요. 그냥 공개를 해요. 그냥 공개를 해요. 아, 휴대폰 배경화면 너 나한테 와라 함 해주세요. 전라도 사투리로 쬐. <웃음> <좀. 웃음> 자, 자네는 나한테 오셔. <웃음> <너> 와라. <웃음> 너, 너 나한 와라. 아니 너 나. <웃음> 어, 너 나. 너 나. 너 나. 너 나. 너 나. 너 나. 너 나. 너 나. 나. 너 나. 너 나. 너 나. 너